어, 따라와봐, 따라와봐, 따라와봐, 따라와봐라고. 하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자. 죽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얘들아. 야, 13레벨이야. 할 포켓몬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음마기라스입니다. 자, 이 음마기라스로 사용할 스킬은 아의 파동과 원시의 힘.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 주인 물건은 약점보험기압의 머리띠, 힘의 머리띠 이렇게 세 가지 들고 갈 겁니다. 배틀 아이템은 자, 상처약, 플러스 파워, 스피드업, 탈출 버튼, 만병통치제, 드나스모크까지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서포트 메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기라스가 싸우다 보면 체력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트 3레벨 통틀에서 그런지 좀 느린 느낌이 들어서 이동속도 제이 업, 1레� 벨 의미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출시한 마기라스가 과연 어떨지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자, 좋아요. 얘들아, 얘들아. 그럼 가겠습니다. 내가 분명 정글 간다 그랬는데 쿠파가에서 먹고 있네? 뭐 어떻게 하는 거지, 도대체? 뭐 어떻게 하 하는 거야, 나보고. 아, 진짜 미치겠다. 시작부터 망한 것 같아.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지금 망해서 그냥 달가보기는 줘야 될것 같은데 위에는 뭐 터졌어, 이거. 완전 망했는데?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아 너도 또 왜또 전구야? 자 레벨업 하겠습니다. 저 갈가공 그냥 버릴게요. 아 이거 완전 꼬여갖고 뭐할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자저 빠질게요. 자저할수 있는 거 했어요. 아 진짜! 아니 우리 팀뭐 하냐 그?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다행히 내가 레벨업 안 밀려요 제가. 근데 저 빼고 우리 팀다 밀리죠? 밀클린한 거죠 지금? 진짜 제발 제발 그러지마 이길 수 있어 진짜 이길 수 있다고 나이제할수 있다고 포기하지마 너네 그냥 따라오기만 해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할게 아 진짜 그걸 네가 막으면 어떡하냐 고통받는다 이번에냥 고통 글칸의 그 고통편이다 <웃음> 너무 힘들어 <웃음> 아, 지금 이 상황이 최악인 게 뭐냐면요 제가 레벨업 포기하고 막으로 다니면은 그것도 그거대로 후반에 너무 힘들고 또 레벨업만 하기에는 다 뚫려버리니까 이게 참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웃음> 들어분다 <웃음> 아, 나이스 아주 좋아요 잡았다나 맞다 <웃음> 썬더 먹으면 이득이야 줘야 돼. 저금 어쩔 수 없어. 줄건 줘야 돼. 나이스 짜가. 야, 됐다. 먹어. 아, 진짜. 아, 너무 힘들어. 아, 아, 진짜 뭐 하냐고. 밥왜안 내려와? 아, 진짜 제발 그렇지마. 제발, 제발, 제발. 아. 아니, 지들이 잘못해놓고 지들이 행복하는 건 도대체 무슨 식보야? 근데 이게 무슨 식보로 봐야 되지 저걸? 뭐라고 봐야 되죠 저걸? 아 진짜 짜장나! 야 진짜 니네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냐 이거 진짜? 자 좋아요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한대친 거는 뭐 서비스로 한대친 거예요. 아니, 위쪽에 빨리 올라가려면 쳐줘야지. 이러지않겠습니까 뭐 절대 라인을 착각했다던가, 아니면 정글 찍어놓고 뭐, 스틸 하려고 했다던가, 그런 건 아니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조금 느리다, 근데. 위쪽이 조금 힘들어 보이니까 위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도랄로돈이 지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나마 좀 버티기는 편할 겁니다. 잡아주고요. 좋아요. 나 잘했어요, 저 지금. 나이스! 오, 대 까불어! 안 되지! 개고락지! 아이고, 맛있고, 개고락지도 혼쭐 나볼것 같고. 하나, 둘, 셋. 아, 나쁘지 않아요. 포켓몬이. 괜찮네. 하지만 여러분, 저비밀 있습니다. 제 취향은 아닙니다. 전글을 어,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정글로 바로 갈게요. 이거 먹어 그냥. 다 먹어. 이제 달가북이 나올 때까지 1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움직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쁘지 않다. 아의 파동도 그렇고 스킬들이 좀 전반적으로 괜찮네요. 아9랩 찍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여기서 원래 한번 싸워야 되는데 싸우질 않네 애들이. 야 나이스! <웃음> 야 잡아 잡아! 잡아도 돼! 야 어그로 잘 끌었어요. 원시의 힘!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돌지! 찍가 발사! 아이고 아파라 아 너무 아픈데? 이거 너무 아프다 어떡하나? 나이스! 아주 좋아요! 나 쓰고, 요거 쓰고, 요거 쓰고 하나 셋찍가 필살의 <웃음> 마기라스야! 어! 아니, 스킬을 쓰는데 무조건 죽는다고? 이게 무슨 포켓몬이야 이게 괴물이지 이건! 아이고! 마시고아 <웃음> <맛있고! 웃음> 도망가야겠다! 아 도망가야겠다! <웃음> 어찌까 <죽어! 웃음> 아이고, 사기야! 아, 괜찮네! 아니, 좀, 뭔가, 튼튼하니까 좀 할만하네요. 자, 그걸 들어가고요. 자, 개고락지! 우리, 개고락지! 이거 개게고어 진짜 이거 너무 안 돼? 여오세요 <웃음> 어디 가세요? 출어 어,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봐라 따라와, 라 <웃음> 필살! 죽어! <웃음>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얘들아. 야, 13레벨이야. 아, 아깝다. 이거, 이거 죽었는데? 나이스! 살렸다, 살렸다. 자, 잡아주고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이스! <웃음> 야, 이게 뭐야? 아, 아까워요. 자, 우선 지금 위쪽이 좀 터졌고 저두 명이 알아서 막을 거고 저는 정글 다시 한번 돌아줄게요. 레벨 14레벨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아서다 할거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은 없어요 우리 팀 너무 잘해갖고 내가 뭐 할게 없네 어떡하냐 <웃음> 아, 이거 뭐야 이게 아 근데 좀 웃긴 이게 좀 웃긴데 이거 나왜 웃기지 아니 뭘할 수가 없어 애들, 애들이 나이스 뭐? <웃음> 아 쏜다 이거 끝내고 싶었는데 아쉽다 아 내가 너무 압도적으로 뚜뚜게 팬건가? 자 그럼 전작 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주어시고요 딜량은 방구이이야 <웃음> <9만이야. 웃음> 이거 썬더까지봐서 물고 건 10만 그냥 남았겠네요 자 이번에 출시한 마기라스가 어, 굉장히 너무나 강력한 거 같아요 너무나 강력한데 단점이 제 개인적으로 너무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초반에 너무 약해서 마기라스로 진화할 때까지의 그 초반 딜러스가 생각보다 너무 심각하다 초반에 우리 아군들이 마기라스로 진화할 때까지 받쳐주지 못하고 없이 무너지는 그런 결국 나와버리면 후반에서 마기라스 혼자서 할수 있는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야, 마기라스 혼자 센다고 한들 아군들 4명을 멱살 잡고 막 끌고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초반에 망해버리면 상대방들은 이미 마기라스 급으로 커있기 때문에 혼자서 5대1을 하기는 거의 힘들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되도록이면 마기라스는 정글 아니면은 아랫라인을 가서 빠르게 성장하는게 최우선의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저는 좀 별로였어요. 야, 너무 세고 다 좋은데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서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세다고 한들 본인한테 안 맞으면 그는 좋은 포켓몬이 아니라는 건 아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감사합니다.